어 설레는 마음 흥흥거리는 마음 오늘은 기다렸어어디로 갈까 <웃음> 함께 하고 싶은 이 순간 눈빛은 나는 화장이네. 시원해 버릴까? 내갈까추천 달려갈까? 날씨는 뜨거워 어내마음 시원해 불왔다 오링의 눈 막고 난이 춤을 추고 너를 노지난여어 주인공 여쭈어 사누어 렛츠고 동물 지